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더원링 제작 과정 보시죠 저희 업체 스테디셀러 절대 반지 입니다 뭐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커스텀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객님께서 원하는 반지의 두께와 폭 반지의 단면 등의 형태를 맞춰 디자인을 잡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문자께서는 반지가 유려하게 곡면으로 이루어졌으면 하셔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중량 계산 부분인데요. 두개 합쳐서 부피가 0.58 정도가 나왔고 거기다가 비중을 곱하면 대략의 금중량이 나옵니다. 이 제품 핵심인 문구 각인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레이저 각인 기계에서 인식이 쉽도록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반지의 핵심 문구라 끊어지지 않고 반지 전체에 돌아가도록 문구를 이어 붙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약간의 기술을 동원하여 문구와 온라인을 생성하였습니다. 제품을 프린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3D 프린터는 서포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포터는 항상 만족감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서포터 간격이라던가 제품이 온전하게 출력이 될 것인지를 나름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슬라이싱을 하는데요 혹시 출력에 실패할까봐 저는 새쌍을 복사해서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슬라이싱이 맞춰지면 단층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슬라이싱 화면에 프린터 LCD에 조사가 되면서 출력물이 성형이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프린터는 사실상 주얼리용 정밀 성형이 불가하다고 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제품인데요 뭐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나름은 디테일이 잘 나오는 프린터로 이번과 같이 프로토타입으로 제품을 이렇게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주얼리용 레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뭐 비싼게 돈값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력이 다 되면 두번 정도 IPA로 세척을 해줍니다 IPA는 다 아시다시피 유해한 성분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환기 잘 되는 것을 세척 하셔야 하고요 세척을 마치면 살짝 말려 줍니다 적당히 말른 감이 느껴지면 uv 램프에서 경화를 하는데요 경화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나 관련 뭐 포럼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결론은 레진에 따라 램프의 UV 강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경화를 마친 반지가 잘 나왔습니다 니퍼로 서포트를 제거하고 제품의 느낌을 확인합니다 이걸 사실은 주물을 할때 주물이 흐르는 물줄기로 살려서 주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 레진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포터를 다 제거했습니다 서포터 제거는 정말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까지 니퍼도 여러 개 해먹었는데요 국산, 일제, 미제, 독일제까지 다 써봤는데 작은 니퍼는 굳이 비싼 거살 필요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여자용 반지도 꼼꼼하게 구석구석 서포트를 다 제거해서 실제 출력물과 캐드상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주물입니다. 간단한 형태라 큰 문제 없이 잘 나왔습니다. 주물이 잘 나왔으면 초벌광을 냅니다. 초벌 폴리싱을 마치면 반지의 기포가 없는지 중량은 원하는 범위내로 나왔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캐드 상으로 잡았던 디자인과 실제 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하게 나왔는지도 점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레이저 각인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레이저 각인한 후의 모습입니다 남자용은 문구가 반지 겉면과 안면에 모두 들어갔고요 여자용은 안쪽에만 각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레이저는 직선으로만 조사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지는 곡면이죠 그럼 이긴 문구를 반지 전체에 둘러서 각인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문구 어디에서는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각인을 쓰고 반지를 돌려서 다음 문구를 쓰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여기에서 문구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전체가 다 이어지는 각인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난이도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각인 뭐잘 나왔고요 마지막 폴리싱을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 후에 제품은 완성됩니다 각인을 이렇게 반지 끝에서 끝까지 비율을 고려해서 작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뻗침이 많은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반지 양단까지 그 부분이 잘 구현이 되었나 확인을 했고요 반지 안쪽도 꼼꼼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반지 앞면은 겉면보다 훨씬 작업이 까다롭다는 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오픈되는 면이 겉면보다는 훨씬 그 각이 좁기 때문에 겉면보다 훨씬 여러번 끊어 가기는 해야 합니다 뭐 아무튼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결혼반지로 이 제품을 주문해 주셨는데 영상을 올리는 것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